오늘은 재밌는 시도를 해볼 생각이에요 먹물이 아니고 물감이죠 이 물감은 동양화 물감 이긴 한데 수채화랑 거의 비슷합니다 조선시대에 홍자성이라는 아주 훌륭한 학인이 있었어요 학인이라고 표현해야 될지 거의 성현이라고 봐야 되는데 이분이 쓴책은담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작품할 때 많이 활용을 했었죠 너무나 주옥 같은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어 가지고 어떤 진리의 뿌리를 캐는 듯한 그런 내용이었다고 볼수 있죠. 오늘 그 중에서 아주 제가 애호하는 문구 하나를 써볼 생각입니다. 꽃은 꽃어짜입니다 예서처럼 보여드릴게요. 반쯤 피었을 때가 아름답고 여러가지 물감으로 그냥 해보겠습니다. 열개다 피었다는 뜻이기도 하고 열렸다 꽃은 반쯤 피었을 때가 아름답고 라는 말은 생략했습니다 그리고 술은 참 술이란 것은 사람을 기쁘게도 하고 탈도 많은 것이 술이죠 어느 정도 마셨을 때가 가장 아름다우냐 주미 좀덜 취했을 때 주미취 그때가 가장 좋은 것이다 이게 예, 취할취자입니다 이게 술주자고 이게, 이게 술주자고 원래 삼수변없어서술주자입니다 술을 마셔가지고 이게 졸, 졸도한 졸 상태 의식이 꺼져 버린 상태를 이취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러기 전에 얼굴은 밝으래요 하지만 기분 좋은 그 상태가 가장 좋은 상태라는 것이죠 아닐 밑자덜될밑자를 뜻하고요 자 오늘의 재미있는 컨셉은 화선지가 아닌 지금 이 종이는 화선지죠 그 와트만지 수채화형이죠 거기다가 이런 물감을 통해서 서열해보면 어떨 것인가. 그리고 그림도 들어갈 건데, 그 그림은 유명 유튜버이신 제이리님의 어떤 꽃 그림을 보면 너무너무 아름답더라고요. 그래서 그 꽃의 어떤 그리는 방법, 기법을 제가 좀 배워서 이렇게 표현을 해봤습니다. 쉽진 않더라고요.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이 퓨전이 되면서 여러분에게 더 재밌는 거리를 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 자신도 늘겠고요. 물론 다른 채로 또행서채이면서 변화있게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